시작했는데요. 캐페우스 대 프로젝트 볼 1차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4명의 로스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체력적인 분배가 잘 될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자, 연습하는 것만 봤을 때는 사실 고양시... 아, 아니죠. 케페우스 팀이 상당히 위력적인 슛감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승패 제가 처음에 예측하기로는 케페우스의 승리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박민수 선수... 아, 박민수 아니죠. 이기성 17번 이기성 선수가 슛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았어요. 골 같은 경우는 따로 저지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 있는 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본호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요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23번 이선재 선수 바로슛 던지는데요, 튕게나옵니다 저런 시도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죠, 프로젝트 볼에게 자, 저 선수의 이름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 멋진 돌파를 만들어냅니다 육중한 몸에 나오기 쉽지 않은 돌파를 만들어냅니다 예상 밖의 모습이었어요 울요 파울 콜이 불렸나요? 어, 시작부터 몸싸움이 굉장히 거칩니다 네. 다시 아까 그 선수인데요 어, 잘 빼줬습니다 빈공간을.. 어우 더블클러치를 할 정도의 탄력이 나옵니다 탄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 선수가 제 생각에 3무 준틸라 선수인 것 같은데 정확한 선수 이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아.. 어, 쉬운 돌파 다시 이 선수 어, 어 몸이 아잘 틀어내냅니다 어전 저렇게 빠른 드리블이 나올거라고 는 생각 못했는데 생각보다 현란한 돌파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리바운드 잡아냅니다 23번 이 선제 슛 빗나갑니다. 아무래도 슈터는 23번 이선재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슛시 놓친 걸 바로 안 거죠? 저 경우는 바로 이 바운드를 따로 들어갑니다. 아, 일단 초반이라 그런지 양팀 모두 에너지가 상당해요. 23번 세 번째 3점아이점미스 다시 이 선수입니다. 있어서 공 소유기간이 너무 길었죠 자 17번 이, 이기성 선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슛감 좋은 선수입니다 좀 짧았고요 아, 네. 초창부터 몸싸움이 상당히 심합니다 저 외국계 선수들의 몸싸움이 상당히 거칠어 보이기도 합니다 23번 이선재 아 슛감이 아직 돌아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기의 중압감도 있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감이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23번 이선재 선수가 공을 잡고 시작합니다 돌파 스피무브 이후 돌파 실패합니다 너무 셌죠 어 수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엔드 번까진못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볼. 근데 프로젝트 볼이 상당히 지금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공수 양면으로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 위협적인 돌파. 자유 투를 얻어냈습니다. 자유 투는 실패. 리바 실패하고요. 케페우스에게 돌아간 리바. 2 3번 다시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이선재 선수 평생 슛감이 좋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지 않아도 저렇게 계속 던질 수 있는 게 슈터가 갖춰야 할덕목이라고할수 있겠죠 아 좋은 수비 최윤석 선수의 수비였습니다 아 돌파 굉장히 현란합니다 비하인드 백 이후 어, 레이드를 시켜냅니다 저 선수 이름이 참 궁금한데 어, 블락까지 성공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 수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지금 이 화면상으로는 잡히지 않았는데 아마 앵클브레이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채페우스가 아, 계속해서 3점을 2점을 던지고 있는데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초반이다 보니까 슛감이 돌아오지 않는 모습 17번 이기성 다시 한번 2점을 던지지만 림을 외면합니다 아직까지는 2점 득점이 없습니다 양팀 모두 아, <웃음> 어, 공격 리바운드도 굉장히 잘, 잘 잡아내는 것 같아요. 화면상으로도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저 선수. 네, 쉴, 어, 타임아웃이 불린 것 같습니다. 하는 점 죄송합니다. 다시 이제 현장 소리를 넣었고요. 네, 이름을 제가 알아봤는데 저 지금 저 선수가 밀프레드 그리고 아까 기립을줄저 선수가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23번 이선재. 아 실수, 실수 계속 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신감 있게 계속 던져주기를 바라. 저런 보면 주감이 돌아. s a 에 위협적인 돌파 후득 e to win. Who took the fake move? t 다는 Taran i 무 n o 는모습이에요 t 지컬도있다 h y s i c 니 l l 리지 않습니다. e h a 스 팀이 상대적으로는 y 지컬이좀 l 리는 a d e r We h a 최윤석 2점만들어야합니최 최윤석 시시는이점만드이점 2점 쏘나요 네공격리는터점드는내는이트만이점입니다2점입니다이선번돌파이선만돌파이니다드손이이업 성공. <목소리> 네. <목소리> 메이드는 하지 못했지만 저런 시도 자체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23번 <목소리> 이선재 선수로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We'll be r i a 이점만들어냅이다말씀드리는 어, 동시에 프로젝트 볼의 최윤석 선수도이점을만들어냅니다드무엘 선수까지 이점을 연속 이점을만들어내면서리드를 가져옵니다 프로젝트볼타임아웃 이전 림드는요 지금 점수판에 문제가 좀 생겼는데, 도전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2 3번 이선재 선수가 다시 공을 가져오는데 들어갑니다. 아, 드디어 들어갑니다. 뱅크샷이었던 것 같은데요. 또 좋았어요. 바로 공격 시도를 했기 때문에 자유투가 불렸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모습 좋습니다. 13번 김찬, 조선수. 저 선수. 아, 공격 리바운드를 굉장히 잘 잡아냅니다. 프론자 축골앤엔드리 아, 나이스 파이크 이후에 2점. 아, 성공시킵니다. 어, 엔드리 아, 상우엘. 아, 저 선수 굉장히 숱도 좋고, 돌파도 좋은. 아주 다능한 선수입니다. 어, 우리스수 이후. 돌파 성공합니다. 저게 살짝 시그니처 못한 것 같아요. 한번 시그니처, 그 뭐야, 크로스업을 흔들어주고 비짝 되면서 돌파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23번 이선재 선수 돌파 득점 만들어냅니다. 시간이 좁게 던진 밀크레드의 시승 들어가지 않고 전반 마무리 됩니다15대 15, 적전입니다. 아, 3월조저선수가 저렇게 빠르고 돌파도 좋고 슛도 좋을 줄은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네. 적전으로 이어지고 있고, 체력 아, 싸움일 것 같습니다. 양팀 모두 주전 선수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뛰었기 때문에 체력 분배를 잘해야 하는 팀이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반반전 시작합니다 여전히 뛰고 있는 사무엘 선수 사무엘로 시작합니다 사무엘 스크린을 이용해서 이용하지 않습니다 스크린 이용 바로 이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 좋은 시도였어요 저런 빈 공간이 만들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써야 소비수에게도 압박이 가고 들어가면 좋은 거고요 좋은 시도였습니다 23번 이선재 선수 대표스팀 공격권을 시작하는데 23번 아마 이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웃음> 아, 뭐해. 영리합니다 어, 감성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에너지 넘치는 팀입니다. 사물. 자유투를 얻어내는 것 같습니다. 슛 동작을 취하면서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였죠. 수비수가 뜰때 맞춰서 슛 동작을 가져가는. 네, 자유투를 성공시켜야 될 텐데요. 성공시킵니다. 아, 슈터치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까지 들어갑니다 어, 포용하는 모습이 어, 야수 같아요 플레이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위협적인 사무엘 준칠라 선수 17대 15로 프로젝트 볼이 리드를 가져갑니다